Jesus Christ.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에만 박혀있기 심심해서 막간 리뷰를 즐기는 남자 심플 프로덕션의 심플입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아니 20년하고 1년이 더 지났네요 1998년 1월에 플스3도 플스2도 아닌 플스1의 초인기작 가이와자드2 영문명 레지던트 이블2가 드디어 20년 만에 공백을 깨고 1월 25일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4, 스팀 플랫폼을 통해서 출시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만큼 리메이크 공개 영상이 처음 노출됐을 때 유저들의 리액션이 정말 굉장했어요. 이번 리메이크작은 원작인 바이오아자드2 3인칭 고정 시점에서 바이오아자드4부터 대호평을 받은 3인칭 오버 숄더 시점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원작의 두명의 캐릭터가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시나리오나 아이템도 공유할 수 있었던 재핑 시스템은 사라지고 각자 독자적인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에서 크게 변경되진 않을 것 같고 대신 플레이에 따라 서브 스토리가 추가되거나 메인 스토리라인이 약간 늘어나지 않겠어요? 우선 초기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정감 넘치는 김래욱께서 원작에서는 첫 출근 전날에 여친한테 차여서 술 처먹고 자빠져서 늦잠을 쳐졌다는 설정에서 첫 출근 대기 중에 부서에서 연락이 안 오니까 이상해서 나갔다는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전에 게더 인간미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 바이오 하자드만의 공포라는 게, 그 고정 시점에서 오는 긴장감, 총알탄도 부족한데다가 이게 구리다못해 패드마저 던져버리는 이 불편한 조작감이 오히려 서바이벌 같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장단점들이 뒤섞여서 뭉개진 그래픽 도트 사이에 쑥 하고 나온게 원작 바이오하자드토입니다이 어쩌다 죽을까봐 원작 게임을 처음 할때는 이 컨트롤각이 안나오고 자꾸 삑사리만 나니까 이게 서바이버 호러 게임인지 좀비 면접 게임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 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프로 불편했던 요소들이 오히려 으스스한 공포감을 심어줬다고 봅니다 이 하드웨어의 성능을 끌어올리지 못해 안개라는 희대의 아이디어를 도입한 사일런트 일 보세요 지금 보면 불편해서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다니까 뭐 지금 게임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원작 게임의 조작감이 썩 좋다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후방 방향 전환 시스템인 퀵턴이라는 시스템도 바이오하자드 3부터 도입된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 이전 시리즈인 바이오하자드 1이나 2는 좀비나 크리처를 마주치면 퀵턴은 고사하고 유턴하기에만 급급했다니까 심지어 3인칭 고정 시점이다 보니까 이 시점을 넘어갈 때마다 컨트롤이 꼬이다 못해 좀비 선생에게 도개자는 진풍경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온리 나이프로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단점에도 600만장 이상 팔았다는 것은 당시 상대적으로도 재밌는 게임이었고 명작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과 게임은 상대적이니까 왜 그때 린저씨들 옆에서 오크만 때려잡아도 재밌는 시절이었는데 뭘 이번 리메이크작은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대다수 유저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느낌입니다. 방영키 하나로도 퀵턴도 되고요 모션도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야 시리즈를 이어면서 발전했으니 뭐노 코멘트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이것도 불편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 캐릭터로 넘어가 보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폴리곤 떡상한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여친 없는 김레온 Please, no. 오빠 찾다 좀비 말살하는 만렙여대생 클레어 아 이번엔 찰지게 욕도 잘하던데 you, you 원작 기준 25세 올해 46세 이제는 에이다를 누나라고 해야할지 아줌마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 보니까 선글라스가 별로라는 사람이 있던데 그외쉐리 마빈경관도 생각보다 잘나와준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니 이번에 공개된 두부 캐릭터도 폴리곤 떡상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원작에서 가래떡이라는 놀림 받았던 그 오명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저... 엉덩이 턱은 좀... 그래픽이 좋아진 만큼 당연히 게임 시스템도 일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절단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볼때마다 데드 스페이스 생각나는 건뭐 착각인가? 뭐 개인적으로 좋은 도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그래도 헤드샷 에임각이 안서는데 다리 묶어놓고 도망가는 플레이가 이제는 가능하니까 다리 묶어놓고 잠시 나갔다 들어오면 아직도 바닥 청소하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두번째로 더 이상 시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원작에서는 시점이 바뀔 때마다 자신이 처리했던 좀비 시체가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해서 라쿤시티에 보이지 않는 청소부 생존자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때 당시 하드웨어 한계상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앞으로 캡콤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대응 오브젝트가 생겼습니다 원작의 좀비들은 창문만 봤다하면 창문 성애자들인데 기어코 깨부서고 난입하는 광격이 바이오 하자드의 오랜 미미였는데요 이제는 나무판자를 통해 창문을 막는게 가능합니다 체험판에서 이 정도만 보여줬는데, 본작에서는 더 많은 오브젝트 활용을 보여줄 것 같네요. 대신 문 열고 들어오는 좀비가 있다고 하니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겠는데? 아, 그리고 체험판 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는 좀비한테 둘러싸이면 동시에 공격당하는 시스템까지 구현되었습니다. 물론 놀라움도 두 배, 데미지도 두 배, 대신 멘탈은 쿠쿠. 어쨌든 20년만에 돌아오는 만큼 이렇게 진일보한 모습으로 출시되는 리메이크작이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됩니다 2019년 1월 기준 스팀 정가 5 9 0 0 0원이네요 그런데 중고로운 평화나라에서 AMD 그래픽 카드 구매 시 증정하는 게임 쿠폰이 약 4에서 5만원 정도의 바이오 와자드 2, 데빌 메이 크라이 5, 더 디비전 2중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게임 쿠폰을 팔고 있으니 뭐 사기만 당하지 않는다면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은 하겠네요 사기만 당하지 않는다면 자 이렇게 이번 주에 발매하는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를 기념하며 원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원작의 향수를 처음 즐겨보시는 분들에게는 신선함을 전달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심플프로덕션의 심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coming. It's coming back.